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자존심, 나를 중심에 두려는 마음이에요. 자존심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쉽게 당혹하고 부끄러워하고 상대방의 논리 없는 설득에도 취약합니다. 타인의 과도한 부탁에도 승인 욕구가 강하고 또한 자기 비하 열등감을 갖기 쉽죠. 반대로 오늘 이야기할 자존심이 너무 강한 경우 자신에 대한 허영심과 타인에 대한 적개심 내지는 분노가 동반되기 쉽습니다. 자신을 방어하려는 기제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건네는 선의의 말에도 다른 의도가 없나 의심이 많아지고 공격 성향이 드러납니다. 자신이 실수한 것을 스스로 인지함에도 그것을 인정하면 상대방에게 우위를 넘겨준다고 생각을 하죠. 무시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신이 초라하게 경쟁력을 잃는다고 느끼죠. 항상 자신이 남보다 앞서야 하고 앞서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하면서 나의 성공은 박수받기를 원하죠. 연애를 할 때도 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에게만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상대방이 시간 약속을 어기는 것에선 냉정하고 자신이 늦으면 관대해집니다. 적당한 자존심은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추진력을 가지게 하죠. 하지만 과도한 자존심은 나 이외의 사람은 인정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오로지 자신뿐이죠. 항상 누군가 나를 좋게 봐야 한다는 불안에 시달려야 하고 모든 일은 자신이 해내야 하기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상대방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내 실수를 인정한다고 해서 나의 존재감이 수그러드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실수하고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서 손가락질하며 항상 욕을 합니까 그럴 정도로 우린 관심이 타인에게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에 수긍하고 동조한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고개를 조아린다고 해서 마냥 그 사람의 가치를 낮게 볼 건가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상대방이라면 오히려 여러분이 인정하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인간적인 호감을 가질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도 느껴요. 스스로 최고나 자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과 꼭 최고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회생활에서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보는 겁니다. 자존심을 조금 낮춘다고 해서 내 가치나 자존감까지 낮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